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풍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제 자 풍수를 시작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흘러왔던 큰 주거리의 풍수의 개념을 지난주에 좀 했다 그제 자 그러면 이것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야 인간에게 인간에게 돌아오는데 물과 불이 뭐그것그 이론적으로 맞겠나 그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천풍, 지풍, 인풍 원래는 이것을 우리는 방풍법이에요 천풍, 지풍, 인풍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천풍, 지풍, 방풍법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풀어간는자 풍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막아야 된다 그죠? 그래 내가 편할 거잖아 이것을 우리는 풀게 되고 이 풍을 유발하는 것 중에 자이 풍을 유발하는 것 중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중간에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설명을 잠깐만 해주게 할 거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일단 좀 보셔 자, 자, 인간의 우리는 운명을 풀 때는 우리는 운세감정법 갖고 여러분들 빼왔으니까, 그치? 운세감정법 갖고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는 숫자인연법으로 이것이 인연적으로 오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남았겠나? 세 번째는 뭐가 남았겠나? 하나는 인간의 문제를 풀고 운세감정 풀었고 그 전생에 대해서는 인연이 있으니까 그치그 다음에 풀게 뭘까? 그 다음 풀기는 우리는 귀신풀이법이야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할 수는 없으니 자 우리가 상담에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갈 것이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매년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신수를 우리가 풀어 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기보다는 엄청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히 그렇게 그 주의에 행거는 그주에 여러분들이 스터하고 가야 돼요 이것이 안 하면 내가 다 몸값이 들어 이것이 다안 하면 나중에 혼돈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푸는데 이 풍수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이 풍수가 우리가 지금 전해내려오는 이가정을 한번 보자는 거다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는 아무것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이 두뇌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하자 현재 현재 여인데 이것의 우리는 중학한 것은 우리는 풍수라는 것이다. 그제 그런데 이 풍수에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풍수 이후에는 풍수라는 말이 별로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안 맞으니까 학문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겠어요? 지금 학교에 있다 이 말이야. 그제 대학교에서도 지금 학교가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풍수 인테리어라고 우리는 지금 말루붙치가꼭 하는 거야. 이거 되죠? 들어봤나? 네. 풍수 인테리어가라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자연이 이치에 벗어나서 우리 풀면 안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풍수 질이 이전에는 우리는 뭐였을까? 풍수 이, 이전에는 학문이. 지금 풍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게 양택, 양택, 음택을 제외하고, 이? 지금 와갖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양택, 음택 해갖고, 이거, 이거잖아, 그치? 맨날 기신 타령만 하는 거야, 택해났으니까 어떻게, 사람 사는 택이야, 이 인테리어로 쫓아지면은 엄택 했으니까 어떻게, 좀부터 귀신 노름이잖아, 그치? 그러나, 원래 풍수가 이기신 노름이 아니야, 기신 장난이 아니라는 거다, 이? 풍수 이전에는 뭐까, 항문이? 응? 이 풍수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수 지리다, 지리. 응? 앞에 게가, 뒤가, 여기가. 풍수 지리다, 이 말이야. 그제? 자. 이 풍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지리학적으로 이것의 인간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푸는 것이 풍수지리야. 그러면 풍수지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뭘까? 자, 이거 이전에는 우리는 천문지리야, 천문지리. 학문이 이거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출발을 해온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이 학문이 되려면 우리는 근본이 뭐일까 학문의 근본은 어디에 맞아야 될 것인가 이거다 그쵸 자첫 번째 인간이 하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해? 지구에 있을 뿐이고 지구는 태양계 소속이고, 태양계는 어떻게 우리 은하계 소속이고, 그렇다 보게 되면, 학문이 전락 하면, 이 우주의 진리에 우리는 따라야 되겠지, 그지? 우주의 진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은 밝혀진 것만까지만이라도 밟아야 돼. 누구 말 때는 뭐, 선천, 후천에서 자 뭐, 보이지도 않은 거, 선천, 우선 인간이 우리가 태어나갖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 해봐야, 뭐, 말해봐야, 그지? 천복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계산해도 만 년밖에 안 되는데 만 년인데 인간이 어떻게 선천을 논할 것이며 우리는 후천을 논할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전부 다 사람들 속이 묵는응 하나의 방편으로 밖에 쓴게 아니지 말이야 후천이 어디 있고 선천이 어디 있고 봤나 그치 인간이 고작 해봐야 1, 1만 년도 안 되는 거응 누구 말 때는 마고 한매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1만 년도 안 되는 걸. 음? 어, 대단한 거 수천만 년 전에 뭐 선천이 있고 우천이 어쨌고이 되겠나, 이거? 누구 말 때는 바둑판 뜬다는데, 이제 바둑판도 뭐 기계가 다 떠보잖아. 그래, 그럼 바둑판 이야기해서 이런 거 뭐, 그럼 이상하잖아, 이? 바둑판에 무슨 진리가 들어있겠노? 그치? 앞으로. 자, 두 번째는 우주의 진리보다 작은 이런 진리 값은 뭘까? 어? 이것이 바로 천문의 원리다 자 천문의 원리를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계 소속이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소속이고 그지그 중에서 우주의 진리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하는 방법과 절차가 우리는 천문의 원리라 에이? 이제요. 누구 말 되나? 이것을 우리는 음? 거역하면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이 천문의 원리보다 더 작은 거 음, 음. 네? 자연의 이치 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뭐까? 해는 동쪽에서 뜨고 물은 위에서 내리고 그지? 이게, 뭐, 등고선이 좁으면 바람이 세고 이것이 우리는 자연의 이치다. 이것을 거부하면서,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야. 그치? 자, 이 자연의 이치보다 더 작은 조금 확실한 개념은 뭘까? 인간의 도리. 아하. 인간의 우리는 나중에 문제고. 인간의 도리는 우리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응? 그치? 자 이것이 우리는 학문의 이론이다 학문적 이론, 에이? 논리 학문의 논리다. 우리가 우리가 학문의 논리라 하면 되면 우리는 말이지 이론적으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학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에이? 자 다섯 번째 이것보다 더 작은 개념의 진리는 뭘까? 가학 이론 그렇지 과학의 이론 그래. 이것이 과학의 이론이다. 이 과학의 이론보다 더 작은 개념이 뭘까? 인간의 본인. 인간은 그거는 불확실한 거라 잖아 그건 진리가 아니었잖아 응? 이것보다 더 작은 개념. 뭘까?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숫자의 법칙이다 처음 들어본다고? 우리뭐 맨날 잘했잖아 우리 맨날 잘했잖아 숫자 맨날 숫자의 숫자 운세하고 숫자 법칙하고 수리법칙하고 이런거 했잖아 이 숫자의 법칙이 없으면 과학이 없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학문도 없는 거야 학문이 없다면 어떻게 자연의 이치도 없는 거야 자연이 있어야 뭐 우리가 천문이 있는 것이지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뭘했나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돌이다 응? 없는 거막 이때 자꾸 흙 속에서 응? 이러면 만든다, 이 말이야. 뭐, 하느님이, 요새 보니까, 뭐, 또, 종교를, 뭐, 이뭐 사업을 하다가 안되있기 뭐, 종교를 해갖고, 뭐, 이렇게 또 만든다 해서, 뭐, 이 사람은, 뭐 이거 웃기는 이야기야, 이거. 뭐, 내용도 없으면서 무슨 종교고, 그치? 그런데, 종교를 하면. 그, 거그 생각을 해봐. 인간의 이 도리 돌이, <웃음> 그, 인간 좀더 속아먹게 하는 거야, 이 지금 종교라는 것이 뭘까? 아까 내가 이거 카고스토리에 과학이 곧 종교다. 과학 이론이 곧 종교다. 엉터리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는. 다 밝혀진 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밝혀지고 이제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사람을 갖다 내놨다. 그 사람은 이런 그 하나의, 종교는 항상 어려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 순번이에요 주로 어려운 시기에 다 태어나는 게 종교 그러니까 사람을 전부 다 속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세상의 정보는 컴퓨터 속에서 다 돌아가는 거야 이제는 그런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의 이론이 절대적인 이론이 이제 종교라는 거야 절대적인 이론이 종교지 사람이 종교가 안된다 사람은 뭐, 온게 어디 있 맨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 자가, 아, 죽, 살 때도 잘못 가는데, 죽을 때 어디 자갈 끼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거, 풍수의서 하고 면 맨날 기신 타령만 하는 거야. 그지 죽고 난뒤야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할아버지가 뭐, 어? 물에 들어.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입밖에서사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예를 응? 지 풍수가, 뭐, 귀신, 뭐, 장난치는 거다 아니고, 귀신 시 하나 깔아먹는 소리 아니고, 이? 떼지도 안 하는 소리 자꾸 하는 거야, 이? 모르, 사람이 모른다 생각해갖고, 그거 갖고 막 속아먹는 거야, 이? 맞지? 잡을 수도 없잖아. 잡을 수 있나? 없죠? 자, 그것을 이 논리적으로 푸는 거 자, 우리는 신의 힘을, 우리는 절대적인 그거와, 이 영혼의 신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제? 자,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우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을 다 풀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걸 풀게 보면또 허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씩 풀어주려고 그래요. 이것을 풀어야 많이 가는 거야.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것은 우리는 풀어야 많이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도리는 지금 앞으로 계속 풀 거니까 나눠 놓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다 그치? 자 여러분들이 자연의 이치가 인간에게 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데 논리에 맞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푸는 것이 앞으로 지금 운명수 인연수 지풍수 이런 걸 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죠? 아. 자 그런 데 쓰는데 우리 허구의 내용을 자꾸 여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엄력을 일단 쓰면 안 된다 엄력을 일단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할때 동서남북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절기를 쓰면 안 된다 네, 안, 안 되는 것만 지금 설명했는 윤달을 세면 안된다 왜 윤달하게 되면 뭐 윤달에는 귀신이 없어 갖고 뭐묘 이장하고 하는거 전부 헛소리 아잉 에에으그 조금 다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엄여 동서남북 절기 윤달 시각 에? 이런 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다. 분명히 알겠지? 음. 자, 여기서 우리는 뭐 때문에 이 다섯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풍수고 지랄이고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야. 그거 논리도 안 되는 거야. 이? 자, 다른 거는 내가 조금 이다 다시 또 설명하지만 자, 엄력은왜안 쓰겠나? 자연의 이치의 위반이잖아. 그렇 대체 않은 거전 세계 그 뭐고 엄력 전나라 없다 이? 이거는 뭐 지구가 달로 돈다고 계산한 값을 자 그러면 풀풀 보자 자 지구가 있고 이렇게 해가 있으면 어떻게 지구가 해를 요렇게 돌지 이? 그런데 여기에 달이 있는데 이? 지구가 달을 도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것이 엄력이요 이것이 양력이라고 계산한 값이야. 자, 이한 값은 갈수 있지만은, 근본의 원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는 거다. 에? 근본의 원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임마. 그치? 자, 여기서 달이 있어갖고, 뭐, 물이, 설물, 밀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설물, 밀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달이 돌아가면서, 달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데마다 당기는 이런 중력에 의해서, 다리 시시각으로 돌면서 한 군데도 똑같은 민물과 선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데 있다. 아니? 음. 예를 들죠. 음. 자, 그래서 절대 선물은 안 되는 거야. 아니? 자, 동수남북. 우리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풍수하는 사람, 동수남북 안 따지는 사람 있으면 넣어봐라 그래. 네? 그런데 이 동서남북을 따지면 안 된다는 소리다. 뭔지 알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사람이 지구에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데 봐봐. 자, 지구가 이랬으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서있겠지여기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서있을까여이거여 있으면 이렇게 쓰 있으면 이렇게 서있을까이 이렇게 쓰있을거이가 그럼 어디가 동쪽이고? 에? 어디가 동쪽인데? 저것이 우리는 이치가? 논리가? <웃음> 이거는 우리는 싹 이거 뭐고 어, 개떡이야. <웃음> 우리가 이것이 했다는지을 동쪽이라고 정했을 뿐이지. 우리가 정했을 뿐이지. 이 북방부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동쪽이고. 에? 자 저런거 쓰면 안된다는 소리다 이?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해요 아인 것도 막억제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 됐든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고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메모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꼴랑 그거 너무 어? 쓰란거 그거 뭐고 복제물 그거 못 찾아내갖고 안하겠나 위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 막아놔갖고 이 못하는 거지 이 교수들이 점다 서고 빠야 했다는 거지. 그거면 한 번, 컴퓨터가 가번뚝 칩으면 다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그 우리나라 교육부부터 이게 점다 미쳤다, 이 말이야. 그거 못하게 왜 하느냐. 그러니까 어머, 가감하게 하기를 다 박탈해봐야지. 응. 응? 나침반을 쓰는 거하 틀린 거예요. 응? 나침반을 쓰는 거하고는? 나침반하고는 당연히 틀리지. 낮침반 남쪽에 가 갖고 해봐라. 뭐, 거꾸로 되겠지. 당연히 틀리지. 아 그거는 풍족하게 가하기 <웃음> 위해서 하는 분이지그 동서남북이 귀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음. 그거는 뭐 길잡이 갈 때는 나침판 필요하겠지 그제 음, 그래. 배타고 가는 사람이 나침밭판 당연히 필요하지 풍수하는 사람이 나침밭은 말라고 필요한데 음, <웃음> 다 이제 먹자 이?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다 잉 응? 동서남북도 인간이 우리가 결정한 것이 동치남북 아니겠나? 그죠?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 할때 저거 어디고? 저 동쪽을 가도 수족이라고 먼지 칠 수도 뭐 수족이 될거 아니야? 그게 뭐 자연의 위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거 어? 북극성을 오늘 우리가 폴라리스를 하려고 하는데폴라리스 북극성을 갖다가 죽은, 뭐, 북극성 아니라고 하면, 남십자선해뿌 뭐, 그것도 남쪽이 됐었겠지, 그때, 그지? 남극선을 해뿌면, 뭐 남쪽이 됐고, 이제, 꾹 됐으니까. 그렇긴 해. 그 논리는 자연의 이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뭐, 잡아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 웃기는 이야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잉? 이 말이에요. 그걸 동쪽 남북 절대 쓰면 안 돼. 어떻게 풍사하는데 동쪽 남북, 우리는 동쪽에서 온다, 는 이런 개념은 하진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쪽이지. 저 밑에 가도 동쪽이 가야 돼. 그치?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귀신이 뭐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나? 이대장군방 해사고 이런 거 웃기는 소리다, 이 말이야.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뭐, 한신간 뭐, 나무 신고 이거 웃기는 이야 이거, 있고. 저거는 처음부터 엄력 쓰면서. 누구말든 입춘, 이런 게 전부 다 절기가 양력이까엄력니까양력이 했지. 그러면 이것은 엄력, 저거는 엄력쓰면서, 어? 절기 이런 걸 양력쓰가 되겠나? 이거 아니지. 절기는 양력이지만은, 저거가 하는 논리에는 안 되는 거야. 윤달 어디있 윤달? 윈달? 윤달이 진짜 뭐 하는 달일까? 뭐, 계산해갖고 안 맞으니까 하다 갖다 깨야 하는 거 아이가, 그치? 그게 뭐, 귀신이 없다 했었고 귀신이 뭐, 윤달되면 전부 다 도망갔구나. 예? 귀신이 전부 다 잠자나,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기지 귀신이 휴가가나, 전부 다? 하, 그거 뭐, 그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여러분들 표를 보면 나중에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다 자, 시간. 시간이, 이놈의 시간이 자축 임묘가, 아? 어? 우리나라만 자축 임묘지, 다른 나라도 자축 임묘가 있겠나? 달나도 안 쓰는 거, 우리나라만 막 우기 갖고 내가 쓰면 되겠네. 자축이 뭐 어디서 놓은지도 모르고, 그치? 저는 완전히 허구다이 말이야.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응? 추가를 꼭 해야 되겠거든. 태길 같은 거, 응? 태길. 아니, 태길 할때 모든 사람인데 똑같은 날이 어디 있나, 그치? 미국하고 일본도 똑같고 우리나라 이주국도 똑같고 그런 태일이 어디 있는 세상에 응?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데 생각해봐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갈 것이고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일날이 좋고 나쁘고 그런게 어디 있나 그제 이거는 응? 사람에 따라서 참다 다른거야 그리고 자축 임무가 어? 호랑이 범 이런게 아 우리나라에 그 뭐고 여러분들이 양띠가 맞나 양띠 맞나 응? 내한 개만 설명해 주고 갈라 그런다 자 양띠 여러분들 양띠는 해사체이 양띠가 있겠나 원래? 우리나라에 양이 있겠나? 양띠를 난주 풀다가 양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순하고 온순하고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난주 가야 염소띠가 양띠로 바뀌쁜 거야. 내가 한 양순하고 온순하고 그랬나? 박사님 양띠예요? <웃음> 그거 완전 히 미친 얘기지? 미친 논리다 그거. 난주 해봐, 염소가 엄밀한 머이 힘신고. 그러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는 양띠라는 것이 없어. 양이 어디 있었나? 그것이 양띠가 이거 염소띠라 염소. 그러니까 이거 뭐뭐 뭐 계산하다 보니까 양을 갖다 도입해갖고 이거 이별 운세 푸른한거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막 양띠로 바꿔본 거지. 그게 많아 그게 맞지도 않는데그저에가그 12지 시상 다 가봐 그 양인가? 염소지. 그리고 그것이 맞을 수가 있겠나? 그제? 그거는 자연의 이치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소를 갖다 묻으안에 소를 갖다 묻을 수 없잖아. 에? 그렇게 죽은 사람, 큰 사람들을, 좀 높은 양반들이니까, 그제? 호랑이 거 있는 것을, 무엇 뭐 때문에 호랑이를 그 옆에 붙이 놨겠노? 호랑이 잡모라고 붙이 놨겠나? 높은 사람들은 옛날에 호랑이 가죽을 다 양탄자도 하고 호랑이 가죽을 입고 다닐 때 말이야 그러니까 호랑이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거 입고 다니라고 근무라고한게 아니고 소는 어떻게 열심히 일시기고 그래갖고 소를 그 옆에 벽에 붙이는 거야 무덤 가야 그게 무슨 그 인간을 푸는 자축인묘가 되겠노? 잉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우리가 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정성집, 정성집, 옛날에 정성을 하다가, 낭만, 정성집 강아지가 죽으면, 강아지를 초상일 치면 줄을 이어갖고 가는데, 정성이 죽이면 사람이 하나도 안 온다, 안 하더라. 들어봤나? 정성집 강아지는 죽으면 줄을 써갖고, 어? 문화, 문상을 하는데, 그 정성이 죽으니까 하나도 문상을 안 한다는 소리 들어봤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태길도 마찬가지다. 라 자, 이 날이 좋은 날, 이런 거 어디 있나? 아, 이 날이 원한 날, 이런 이 복단이, 뭐, 말했잖아. 빨간 책 나눠 놓고. 이날이 천일일 이날이 원오니 이거 웃기는데 우리나라 그럼 봐봐라 저래 가봐라 아 이런 제말 했더니 저래 가봐라 문항집에 가봐라 그거 가봐라 역학가는데 가봐라 그 빨간 책 안다 놓고 있는데 어딨노 거기 많은 소리가 그게 뭐 되지 않을까 뭐사중간해사꼬막 궁합 맞춘다 고막 난리지 이거 응? 그거는 이거 하고는 다르지 응, 어, 그거는 근거가 좀 있다. 어, 그거는, 만약에 면 옛날에, 옛날에 이거 무당들이, 무당들이, 우리는 바닷가에 있었잖아. 무당을 조아하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2월 달에 바람이 너무 새바람같은게 이게 말 불어갖고, 배가 많이 딥이 짖어. 그래서 무당들이 유황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월 무슨, 이를 뭐, 뭐 이름 있잖아. 뭐 한매. 아 어, 영동 한매. 아, 어, 영동 한매. 아, 영동 한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무속에서 나온 거지. 이 철학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야. 어쨌도 이름을 붙여 갖고 그랬지. 혹시 한면 바꿔서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이제 바그거는 있었다. 단지 이렇게 한 거고. 영도하면 어떻게 바람이 실고 바람이 일으키는데 그것을 영도하면빗로어 갖고 이거 내려온 것 뿐이다 그러나 아닌 것도 맞다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치? 응, 그거는, 그, 그거는 이제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만 그렇다 다른 건 아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 그렇게 우리나라만 그런 걸 갖다가 다른 나라까지 전부 다 비대품면 안되겠지 그렇게 2월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하노, 요새, 추운 날에 어? 무슨 바람이 하잖아. 아, 참. 찬바람 말고, 우리 봄이 오기 전에 부는 바람. 요새, 요새, 요새, 요새 자꾸 부는면 뭐 추위, 꽃샘 추위들. 꽃샘 추위가 영도 할매가 불러온다, 나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에이? 그런 다, 그, 이치가 있는 거에요. 그러나 이렇게 항당무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다. 내가 뭐, 무당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자신의 재해로 인해서 무당들이 많이 그 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역사가 흘러온 거야.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은 거, 뭐, 가갖고 원원이 내자고 이게 역학, 그렇게 제일 사꾸라가 이거, 그걸 적은 사람들이다. 역학하는 사람들. 온갖 사꾸라 거짓말 다 하고 이제 빨간 그거 다 없애야 된다, 그거. 그리고 달, 저게 저기, 엄력, 저거난거 저것도 다 없애야 되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뭐, 보름이야, 알겠지? 그제? 달 박은 밤에. 박은 밤에 뭐할 건데요? 네, 응, 그대 그래 생각에.